뉴 스포티지 뉴로3 엔진 입니다. 보시면은 소리가 조금 안 좋죠? 엔진도 좀 진동이 많고 좀 엔진 떨림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냉간시 같은 경우는 엔진의 구조가 더 많은 상태이고요 떨림에는 원인이 많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있을거고 배어 부분이 있을 거고, 이차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터 쪽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인젝터가 전에 그재 생품으로 해서 네개를다 바꿨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환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문제가 있었고, 계속 하시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냉간시 그 진동이 상당히 많고, 그 열을 이제 받으면 이제 진동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인젝터를 해서 장비에 물려서 진짜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도 이제 확인할 거고 만약 이제 문제가 있다라면은 수리까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뒤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펜플라워라 했죠. 펜샤프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마모가 많이 생기면서 북쪽 부분에서 이제 소음을 동반한 이제 구조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도, 흡입도 소음도 필려지는데요 흡입적 소음은 기계적 소음이랑 틀리게 그런 이제 봉봉봉봉 그렇게 되는 소음은 지금 없습니다. 인젝터 재생의 경우도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이제 재생품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재생품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많이 만들다보니까 부품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도 있고 여하튼 이런 전문점에서 하나하나 이제 만드는 것보다 대량 생산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재생품이 쌉니다. 싼데, 그만큼, 이제, 품질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생품보다는 그 자체적인 수리가 더 좋다고 봅니다. 엔진 부조의 원인이 기계적인 거에 있나, 아니면 이제, 제어쪽에서 문제가 있나 일단 그 부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고장코드 자체는 없는거로 봐서는 제어쪽보다는 기계적인 부분 인젝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압축압력 및 연료개통 점검을 이제 봐서 인젝터의 그 상태를 볼건데요. 유로 3, 유로 4까지는 이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검이 됩니다. 근데 유로 5, 유로 6로 넘어와서는 이거로 이제 그 점검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2번, 3번에 보면은 이제 분사량 그 보정이 플러스 4, 마이너스 한3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봐서는 인젝터 쪽에 문제가 뭐 많이 있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플러그 캡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열림. 살짝 당겨서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당긴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키가 풀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연료 분사량 자체가 이제 5에서 6입니다. 수리 전에는 이게 이제 9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료 분사량 자체가 이제 정기적인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가야 1 2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교환 전에는 15 15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인젝터 자체의 성능이 이제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 성능이 이제 저하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이제 분사량 자체를 늘려서 그런 밸런스를 이제 잡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젝터가 안 좋거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부활에든가 공전시에 보면은 이제 연료 분사량 자체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젝터의 문제도 있을 거고 기계적인 결함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거는 음 어떻게 좀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합니다. 연료 분사량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주연료 분사 시간 자체도 이제 늘어납니다. 수리 전에는 주연료 분사 시간이 이제 900이 이제 넘었었구요. 지금은 이제 수리 후에는 지금 700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